남들 모르게 널어고서 화면에 숨겨져 있는 눈물들을 훔치고서 오르마이디 책에 적혀있는 지배와 용기를 붙잡아 수자로 쓰여 있는 문자들은 시간을 넘어 보여져질 때약속들이 캐치를 저 살아차버린 네가 별치 운명에. Say t